안녕하세요 뉴월드 첫번째 영상으로 마을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뉴월드를 시작하고 튜토리얼 단계를 지나면 퀘스트라인을 통해 마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진입하게 되는 마을은 캐릭터마다 시작 지점이 랜덤으로 배정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윈즈워, 윈즈워드 지역에 윈즈워즈 햄릿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마을 내부의 구조는 조금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아이콘은 같으니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 뉴월드 마을 가이드라고 하기엔 저도 초보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모든 마을에는 어, 이렇게 각각의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큰 것부터 설명을 하면 지금 제 캐릭터가 있는 여기 보름달 달모 초승달 모양 초승달 모양을 마우스 커서를 대면은 영어로 인이라고 써있죠. 여기가 여관인데요 마을마다 여관에 가서 NPC에게 말을 걸고 체크인을 하면은 그 지역의 여관에 귀환지점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한시간에한 번씩 공짜로 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뉴월드를 하면은 진짜 뛰어다닐 시간이 반을... 반? 반보다더 많으려나? 아... 엄청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귀환을 모르면은 반을 손해보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단점은 리콜 시간이 1시간에 한번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 보여드릴 곳은 여기가 여관이죠 팩션 NPC의 위치인데요 마을마다 팩션 NPC가 있어요 이 팩션이 뭐냐면 뉴 월드에서 시작해 가지고서 어, 이것도 사실 와우 라는 게임처럼 PV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세개의 진영이 있고 그 진영끼리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간단하게는 여기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초록색은 머라우더라는 어 진영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커버넌트, 보라색은 신디케이트라고 하더라고요이 중에서 뭐 나중에 무얼 선택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뭐또 만들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아실 텐데 어쨌든 마을 지도에서는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표시된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각종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자주 찾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고인데요. 여기 이게 스토리지 쉐드라고 해서 창고가 마을마다 두 개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마을에는 여기 12시 위치랑 6시 위치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매장 경매장은 트레이딩 포스트라고 해서 여기서 각종 아이템을 살 수가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팔 수도 있습니다 어, 초반에 어, 마을에 도착하시면 은 골드가 어느 정도 있어서 가, 싸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아이템을 살수는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음, 뭐 클로즈 베터나 뭐 기존에 했던 유전 아니고 저도 이틀, 3일 한 플레이어지만 그냥 돈이 있길래 한번 사서 사용해봤습니다. 뭐 너무 과소비만 안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게임이 뭐 나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조금 실수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운 프로젝트 여기 구석탱이에 있는게 타운 프로젝트인데 여기 가면 은 채집, 뭐 아니면 은 사냥과 관련된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뉴월드를 조금 알아보신 분들 아실 텐데 어 레벨링 과정을 옐로우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노란색으로 뜨는 퀘스트들을 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레벨 15, 어, 18이 정도까지는 사실 이 옐로우 미션 하지 말고 채집이나 사냥과 관련된 퀘스트로 레벨업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메인 퀘스트부터 해 가지고 지금 퀘스트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 굳이 저처럼 이렇게 사냥하는 메인 퀘스트 뿐만이 아니라 채집이나 사냥 그 채집이나 동물들 잡는 거 광석 캐는 거 이런 퀘스트로 시작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각종 제작대가 있는데요. 제작대가 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림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아홉 개 정도 있네요 첫번째가 이제 여기 스멜터 철광석과 관련된 거고 두번째는 나무랑 관련된 우드샵 세번째는 아이템 제작하는 포지 네번째는 돌과 관련된 스톤커팅 테이블 다섯번째는 아웃피팅 스테이션 이건 의류랑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옷감 관련된 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워크샵 이것도 아이템을 만드는 건데 이건 무기랑 도구를 만드는 곳이고 여기 토끼 모양은 테너리 가죽과 관련된 곳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케인 리포지터리 맞나요? 리포지터리? 네. 포션? 마법과 관련된 곳이네요 어 이제 가서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볼텐데요 먼저 여기가 여관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관 n p c 한테 말을 걸면은 게스트 레지스트레이션 이 작업을 하면 여기에 귀한 장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팩션 n p c 한테 한번 가볼게요 먼저 저는 초록색 머라우더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가면은 퀘스트도 받을 수 있고 이 퀘스트를 통해서 받은 화폐로 아이템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라색이나 노란색 팩션 n p c 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창고로 한번 가볼게요 12시랑 6시에 있는데요. 12시에 있는 창고. 이게 창고예요. 마우스를 이 창고 쪽에 가까이 가서 하면은 상호작용하는 이 안내문이 나와요. 이걸 보면은 오른쪽, 왼쪽은 여기는 제 캐릭터고, 가운데는 제가 갖고 있는 인벤토리,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넣어둔 창고예요. 이렇게 창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경매장은 여기 저울 모양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 저도 초보자 입장이라서 골드를 막 쓰기가 조금 겁이 나가지고 일단 나오는 템으로만 아이템을 꾸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원하시면 사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분류별로 아이템별로 분류 탭이 다 되어있고요 뭐, 방어구, 그리고 뭐, 이런 거, 재료들, 화살이나 총알,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좀 비쌀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필요한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운 프로젝트. 아까 타운 프로젝트를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어, 레벨 15 정도까지는 굳이 몬스터 잡는 퀘스트가 아니라, 타운 프로젝트에서 주는 퀘스트로, 뭐, 동물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채집을 하거나, 아이템 제작을 해서 레벨업을 해, 해도 된다고 합니다. 보면은, 제가 진행 중인 거, 아직 완료 안한 건데, 이런 거, 그 멧돼지 같은 거 잡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물 250개를 구해와라. 보면 경험치 590 정도 주는데 나쁘진 않아요 초반에 특히 어 나쁘지 않을 거고 이런 거뭐 제작하는 거 이런 퀘스트도 하면서 레벨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작대를 하나씩 볼 건데요 이 제작제가 어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어뭐 철광석이랑 돌이랑 원차이냐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좀한 번씩 안에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스멜터인데요 스멜터에 오면은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텐데 이런 거 인곳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다 제작 재료고 이걸로 나중에 아이템을 만드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녹이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드샵 여기가 우드샵이네요 나무로, 나무로 이제, 겉모습을 하고 있고, 가면은 팀버, 목재, 이런 거 만드는 곳이고, 세 번째, 포지. 여기는 아이템 제작하는 곳인데, 이게 무기들이 있네요. 무기들도 있고, 방어구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톤커팅 테이블. 어딨지, 여기네요, 바로 옆에. 이렇게 생겼고 가면은 이제 보석 같은 거이 보석이 어, 아이템에 박을 수가 있고 보석마다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 모자에 보면은 가운데 이제 MT 젬 소켓이라고 딱 비어 있는데 이런데다가 보석을 박는 거래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의류랑 의류랑 관련된 아웃피팅 스테이션이 있고. 목걸이 이런 것도 있네요 나중에 반지 같은 것도 여기서 만들겠네요 그럼 아마 아무튼 목걸이랑 의류 간단한 의류 같은 게 있고 바로 옆에 직물과 관련된 옷감과 관련된 룸이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건너가면 워크샵 여기는 이제 무기랑 도구를 만드는 곳이더라고요 머스켓이 총과 관련 총이고요 이게 좋은 화살, 총알, 그리고 화살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제작 아이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딱 봐도 가죽처럼 생겼죠. 여기가 테너리 가죽이고요. 가죽을 만드는 곳이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포션이나 마법 아이템과 관련된 곳 이 스태프는, 라이프 스태프는 힐러들이 쓰는 거고, 파이어 스태프는 화염 마법사. 그리고 아이스 건틀리는 그 냉기 속성 마법사들이 쓰는 거. 이렇게 포션. 이렇게 있네요. 음, 영상을 좀 짧게 짧게 많이 올리려고 해서, 조금 뭐, 내용이 빈약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빈약한 게좀 맞긴 해요. 저도 3일 된 유저라서. 어 근데 이제 클로즈 베타나 뭐 되게 예전부터 테스트 유저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아마 더 좋은 자료를 올리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한5분에 10분짜리 안착으로 짧게 짧게 올리려고 해요 하루에 뭐 하나씩이라도 일단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잠깐만 저 키친을 안 봤네요 여기 요리를 만드는 곳 이게 요리가 꼭 있어야 되죠 요리를 먹어야 체력도 차고 그리고 전투가 풀렸을 때 체력 회복도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제가 까먹을 뻔했네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음, 마을에 있는 것들을 봤는데 이 구조는 마을마다 다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옆동네 다른 마을에 가면은 다르죠 마을 생긴 것도 다르고 배치도 살짝 달라요 그래서 어느정도 아이콘이 무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알고 가시면 새로운 마을을 가도 금방 적응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을, 마을을 확인하는 거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뭐안본거 워보드 이런 거 있긴 한데 아직은 뭐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이런 주요 아이콘만 알고 하, 시작하셔도 처음에 마을 갔을 때좀 적응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호주에서 호주 서버에서 크로비온 서베 있거든요. 호주 크롬이었어. 혹시 접속하시게 되거나 여기서 시작하실 분들은 긴말 주시면 같이 게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